동 명, 사. 뭐라고 했어? 동사와 명사가 합쳐진 거라고 했죠. 네첫 번째, 동사적 성격이 뭐가 있다고 했어요? 동사적 성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가 있다? 의미상 주어가 있다. 의미상, 의미상 주어가 존재한다. 또. 동사가 가질 수 있는 성질을 동사는 뭐뭐 취하니? 주어 그러니뭐 어떤 작업을할수 있어? 목적어 자 이거 명사가 빠지다자 목적어나 보어를 취할 수 있어요 목적어 또는 뭐? 뭐? 비에 온단 말이에요 이자 응? 지금부터 좀 하나씩 정리할 때마다 예고를 들을 건데요 여기 번호를 내렸으니까. 의미상의 일한번 볼까요? 의미상의 죠 의미상의 죠 자, 앞에 뜨거 비슷한 거. 자, 그는 고집합니다. 그는 주장했습니다. insisted. 자, 과거로 썼어. 그는 주장했어요. 뭐할 것을? 그녀가, 어, 뭐할 것을? 결혼할 것을. marry. 누구와 타잔과. 그녀가 타잔과 결혼할 것을 고집했다. 이렇게. 됐서자 응. 이게 뭐니 전치사야. 전체의 목적어 뭐가겠니 메러링 그럼 얘가 뭐니 동명사야. 자, 여기서 동명사 동사적 성질 왜 얘가 뭐니까 의미상 주어니까 이거의 의미상 주어. 그렇지? 이기 의미상이. 자 이거를 절로 바꿔주면 어떻게 된다 했어? 기억나? He insisted. 대절로 바꿔줄 수 있어요, 이렇게, 대절로. 대절로 바꿔주면 의미상의조가 주어로 나오고, 그 다음에 동명사는 동사가 돼요. 이때, 여기에는 슈드가 생략됩니다. 왜냐면 하 요게 명주제요, 명민주장 제한 요구동사이기 때문에, 어 아, 이렇게 나온다. m a 그 다음에 타자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뭘 봐야 된다고요? 여기서, 이거, 어, 의미상의조 나온 게 나올 수 있고. 이 의미상의 유절하는게 바로 이 동영상 앞에 존재한다는 거. 의미상의 조절. 됐지? 네. 그 다음에 다시.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두 번째 거. 목적을 취할 수 있잖아요. 목적을 취할 수 있잖아. 목적을 보호 역할을 할수 있다고 했잖아. 네. 그래서, 아, 그녀는 즐깁니다. 수영하는 것을 즐깁니다. 해볼까요? 쉬. j o y s 뭐 하는 것을 즐긴다고? 스윙. 어디서? 바다에서. 바다에서. In the river.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을 즐깁니다. 어떻게 쓰였어? 2번. 모 뭘로 쓰였어? 목적으로 쓰였잖아. 요 어, 목적으로? 아, 아니구나. 이거는영사적 성길이구나. 자, 일단 지우고. 다른 걸 써볼게요. 스 예문을 살짝 바꿉니다. 어, 뭐 하는 것을 즐기냐면 자, 음식을 먹는 걸 즐긴대요. eating food.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동명사 맞지? 네. 얘가 동명사 맞지? 자, 요 동명사에 뭐가 나왔냐면, 목적어가 나왔잖아. 이 목적어가 바로 무슨 성질이야 동사적 성질이라 게. 됐어? 네. 그다음 아, 네. 또, 동사적 성길에 뭐가 있어? 부정한 날씨 온다. 네. 나, 날씨 온다. 어떨 때 날씨 왔었어요? 동사 앞에 낫 왔었잖아요. 네. 나, 나, 플러스, 동영사, 이렇게 는겁니다 이게, 이게 동사적 성문이에요 알겠지? 자, 예를 들면, 어, 세 번째니까, 그냥 변심했습니다. decide d on. 뭐 하기로 결정했다? 거기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not going there.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문장이. 자, 진호야, 여기서 동영사가 뭐니? 예지. 네. 왜 동명사냐면 전치사 원의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그렇 이때 부정어 났은 어디 쓰여 여기 바로 앞에 어디 온다는 걸알수 있어요. 어, 부정어 났은 동명사 바로 앞에 온다는 걸알수 있어. 그렇지? 네. 동명사 바로 앞에 온다수 있어. 이게 이제 동사 조성기야. 동사가 가질 수 있는 속이야. 그게 목적으로 쓰여, 목적어로 쓰여진 동사들이 거기다가 몸이 있다했서 아까 시제가있다고 했어. 시제시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이런 것도 있다 그랬어? 능동, 수동이 있다. 이게 동사 정규이잖 동사관이 갖고 있는 성질 아니야? 맞아요. 동사관이 갖고 있는 성질이죠. 이제 네. 오버 같은 방법 예를 들어볼게요. 능동, 수동이 있다. 이런 것들 다 능동이야. 능동. 이런 거. 나는 좋아한다. 뭐 이런 거. 좋아한다. 뭐 하는 거 좋아한다. 관심 받는, 받는 것을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봅시다. 그럼 어떻게 쓸수 있냐면 관심을 갖다가 interesting 뭐 이런 건데요. being interested 이렇게 써야 돼요. being interested in. 관심 받는 거. 어? 관심 받는 거 뭐에 대해서? 어, 나는 어, 관심 받는 걸 좋아합니다. I, o t h e r 다른 사람들에 해서반신 받는 걸 좋아합니다. 이때, 저기, 어, 렇게 했었어요. B, 피 P, P. 이게 뭐예요? 수동형이지. 수동. 동명사의 수동형이라고 말해요. 수동형이 나와요 능동, 수동이 존재한다. 동명사. 알겠어? 어, 이렇게 능동, 수동이 존재한다. 라는 얘기는 동사적 성격밖에 없다. 시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뭘말 하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단순형, 하나는 완료형 이런 것들이 있다. 완료형일 때 보통 이제 헤빙 PP를 쓴다는 라게 나머지는 다 단순형이고요. 완료형일 때만 뭐가 나오냐면 헤빙 PP가 나요 이거 나중에 보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서 동사적 성질. 자, 이제 명사적 성질이 남았어요. 명사적 성질은 뭐냐면 자 여섯 번째 명사적 성질은 어떤 걸로쓰나 간단해. 무슨 역할? 주어 주어, 그 다음에 뭐? 목적어, 그 다음에 뭐? 보어 이렇게 쓰인다 이런 역할을 한다는 라게 명사적 성격입니다. 알수 있나요? 알수 있지.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걸 여기서 봐봐. 동명사가뭘쓸수 있어요? 여기서. 목적으로 쓸수잖아 목적으로. 자 여섯 번째, 뭐 하는 것이자 아침 일찍 출발하는 것이 어, uh, starting, u uh, early. 일찍 출발하는 거야. early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찍 출발하는 것이. 자, 뭐 하나? 어, 좋다. is good. 모두에게 좋다. for, for all us. 우리 모두에게 좋다. 자, 여기서. 스타이 여기 스타트부터 여기까지가 동명사군데요. 아이즈 샵이얘 애가 머릿스였어요 주호로 쓰어요막 아, 주호 역할 는데 어? 그렇지. 목적어 역할 어디 있어? 흥기있네 그래. 어, 보호 역할 한번 써볼게요. 보호 역할 타봐요이것도 6번이구나. 오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승인 n g i n g is 가봐. t o b l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물론, 오어로 투명사가 올 수는 있지만, 주어로 동명사 봤으면 맞춰줘야 돼. 이 구조가 같아야 되는데, 같지가 않아서 틀린 거야. 그럼 어떻게 써줘야 되냐 이렇게 써야 돼. 어차피 주어를 singing, singing으로 썼으면, 동명사로 썼으면, 여기도 모르 쓰는 게 좋다? 바로 believing, 동명사로 쓰는 게 좋다. 이렇게 하지 마 얘는 모로 쓰였고? 주어로. 얘는 모로 쓰였고? 주격, 보어로 쓰였어요. 자, 됐네. 오. 오, 역할. 대체, 이게 동명사야요 동명사의 동사적 성질과 명사적 성질, 즉, 역할. 아, 명사적 성질.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유심히 봐야 될게 하나 있는데, 이목적어안 놈이, 잠깐 동명사의 목적은, 자, 타동사 뒤에서도 쓰이지만, 전치사 뒤에도 쓰인다. 이게 핵심이고요 이때 전치사는 뭐나 올수 있다. 어 만치고 뭐. 인도되고 추도되고 위다오도도되고 이거 다 전치사들이야. 뭐위두도되고뭐 온도되고 이런 전치사들 뒤에 아인지가 온다. 기본이고요. 이때 또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있다. 뭐가 있니? 그래, 이런 게 있어. 아 이게 문제야. 추가 올 때가 문제다. 여기 잠깐 잠깐만 여기 보자. 중요한 건 요번데 토 원형. 얘는, 얘는 투정사야. 투정사야. 그 다음에 투단에 i 이 g 가 온다. 그러면 얘는 뭐야? 동명사야. 동명사야. 그래서 너희는은요건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될 것들이 좀 있다. 그걸 지금부터 써준다. 요, 암기해야 될 것. 투 플러스 i n 가 나오는 거. 아까 했죠? 뭐 있어요? 예를 면 뭐뭐에 반대하다. o b j e 뭐. 어, object, t g 뭐뭐에 반대하다. 모모의 반대다오 됐네. 그 다음에 모모의 반해 관해, 관해서 라면 할때 왜니? comes to ing. 모모에 관해서. 됐어? 어. 이런 것들. 또 뭐가 있어? 있잖아. anticipated. 확한다는거죠 l o o 드 f o r w a r to ing. 뭐게 있어요? 어? 뭐게 있어요? 어. look f o r w a r to ing. 학실보대하다 어, 아까 나왔었어. Look forward to ING. 뭐, 뭐. 어, look forward to ING. 그 다음에, 아까, 뭐뭐에 전용하다할때뭘 썼어, 내가? 어, devote to n e s e l f to나 아니면 be devoted. 이것도 똑같은 거야. devote to n e s e l f to, devoted to ING. <목을> 뭐뭐에 전용하다다 아, to ING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프로메이투비할 때 있잖아요. 프로메이 A에서 B까지 할때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 투담에는 i n g 가 나올 수 있다. 어디가 i g 가 나오면 여기 A가 i n g 가나오면 동명사라는 얘기야. 지금부터 투담이라는 것들은 다 동명사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 어,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들은 다 정리가 됐어.